여러분은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입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잘 상상이 가진 않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처럼 행동한다면 복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올 인물은 그런 상황에서 무려 그 괴물의 입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엄청 큰입을 가진 이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거구괴와 청이동자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 괴물을 거구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긴 했지만 사실 이 괴물은 거구귀로 불리기도 합니다. 거구귀는 입이큰 귀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요. 이 말에 들어있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아서 귀신 귀 대신 괴물을 의미하는 괴이할 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두 이름 중 어느 이름이 더 정확한지는 사람들의 생각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 또한 거구괴가 귀신보다는 괴물에 더 가깝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거구귀 대신 거구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구괴는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오는 괴물로 조선초관리인 신숙주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이 일은 신숙주가 어릴 적 친구와 함께 한밤중에 성균관으로 향하던 중 겪은 일입니다. 당시 신숙주는 왕이 문묘에 참배한 후 치르는 시험인 알성시를 보기 위해 성균관으로 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이두 사람은 갑자기 무시무시한 괴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괴물은 입을 벌리고 있는 채였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윗입술은 하늘에 붙어 있었고 아랫입술은 땅에 붙어 있었죠. 난생 처음 본그 광경에 신숙주와 함께 있던 친구는 겁을 먹고 도망쳤지만 신숙주는 용감하게 괴물의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숙주는 그 안에서 청이동자 즉 청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의한 명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남자아이는 신숙주에게 앞으로 선비님과 함께 다니고 싶다며 항상 신숙주가 지시하는 대로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신숙주는 청이동자와 함께 하기로 했고 그날부터 신숙주의 곁에는 항상 그 남자아이가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 이후 신숙주에게는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바로 과거 합격이었는데 신숙주는 그냥 합격한 것도 아니었고 무려 갑과로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그 당시 과거 시험에서는 합격자들을 시험 등수를 기준으로 갑, 을, 병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갑과는 시험 1등부터 3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숙주는 과거 시험을 3등 안쪽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이죠 이후에도 신숙주에게는 좋은 일들만 끊이지 않고 일어났는데 사실 이는 모두 청이동자가 신숙주에게 닥칠 모든 일에 길 흉화복을 말해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신숙주가 청이동자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났고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청이동자의 말만 따르면 화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신숙주는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된 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높지 않아 위험한 길을 무사히 다녀온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숙주는 정쟁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신숙주는 개유정난 당시 세조의 편에 섰는데 이 덕에 1등 공신에 책봉되고 정승의 지위에까지 오를 수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신숙주와 함께하던 청이동자가 앞니를 예견해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숙주가 청이동자 덕에 많은 복을 받아 평안하게 살던 어느 날 청이동자는 어느새 나이가 든 신숙주에게 울며 하직 인사를 한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숙주는 세상을 떠나고 말죠. 사실 청이동자는 신숙주의 죽음마저 예견했기 때문에 신숙주가 죽기 전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거국괴와청이동자가 사실은 같은 존재이며 거국괴가청이동자로 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조사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거국괴와청이동자는 동일한 존재인데 거국괴가청이동자로 변신해 신숙주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우야담 내에서는 거국괴가청이동자라는 언급은 전혀 없고 거구괴의 입 안으로 들어가니 청이동자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이동자가 거구괴로 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둘은 다른 존재인데 비범한 사람을 찾기 위해 같이 다니는 짝꿍인지는 알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누군가의 몸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존재도 같은 사람이었다 라는 이야기는 조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이동자와 거구괴를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둘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구괴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죠. 거구괴는 아랫입술은 땅에 위입술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괴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보고 놀랄 정도니 생김새도 상당히 무시무시할 것 같고요. 하지만 딱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험악한 생김새를 이용해 자신과 마주친 사람이 특별하고 용감한 사람인지를 가리는 게 아마도 거국이가 하는 일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 우리는 거국의 대략적인 외형만 알수 있고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우야담에서는 신속주가 초반에 맞닥뜨린 이후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구괴를 험악한 외모에 비해 별 능력 없는 괴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이동자는 거구괴와는 정반대의 존재입니다. 겉보기에는 별 특징이 없는 푸른 옷을 입은 어린 남자아이에 불과하지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먼저 신숙주가 과거에도 급제하지 못했던 20대 초반에 만나 5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동자인 그대로 남은 걸 보면 늦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의 존재이겠고 신숙주가 겪을 일을 모두 알려주는 데다 신숙주가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걸 보면 예언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청이동자는 심지어 기상상태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신숙주가 일본으로 가는 길에 파도에 휩쓸려 죽지 않도록 바람을 조절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청이동자는 이렇게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다른 인간을 돕고 보조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신이 곁에서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존재를 찾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 사람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는 것 같네요. 거구괴는 신숙주의 비범한 용기와 담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리고 청이동자는 신숙주가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피해를 겪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귀신이나 괴물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 둘처럼 사대부 남성들의 능력과 비범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다룬적 있는 아랑설라와 신기원효 이야기도 결국 그들의 한을 풀어준 이상사, 혹은 조광원의 능력과 용감함을 강조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할수 있죠. 게다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신숙주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선 남들은 한번 합격하기도 어려운 과거 시험에 무려 3번씩이나 합격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관리들이 죽거나 형벌을 받았던 개유정난에서도 세조의 편에 잘 서서 1등 공신이 되어 말년까지 편안하게 살아온 인물이기도 하죠. 사실 조선에서 능력 있는 관리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왕이 더 이상 쓸 일이 없다고 판단해 버려질 수도 있으며 줄한번 잘못 선 죄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숙주는 유배나 처벌 한번 없이 항상 높은 위치에서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으로나 운으로나 여러모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그를 보고 사람들은 그의 곁에 귀신 같은 초자연적 존재가 붙어 그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별 볼일 없던 고등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거구기를 맞닥뜨리는 이야기로 시작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친구는 정신이 멀쩡해서 눈앞에 커다란 입을 보고 도망쳤는데 하필이면 주인공은 야자때 딴 짓을 열심히 한 나머지 너무 졸렸고 평소라면 달아났을 게 분명한데도 비몽사몽한 탓에 거구괴의입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구괴와 청이동자는 주인공이 아무 능력도 멋진 구석도 없는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는 걸 단번에 파악했지만 이 둘은 사실 전생에 쌓았던 업보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거국이의 입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가 죽을 때까지 모셔야 하는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에 하는 수 없이 주인공을 돕는 신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주인공을 무시하고 골탕 먹였지만 이후에는 점점 정이 들어 주인공을 도와준다는 전개로 마무리. 정말 흔한 전개긴 하지만 우리나라 괴물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재밌고 신선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거구괴와 청이동자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우리나라 귀신들 중 많은 귀신들이 외형적 특징이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거구괴는 정말 독특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특이한 외형을 가진 귀신이나 괴물 이야기도 나중에 다뤄보면 재밌겠네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